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라. 존 그레이 경쟁자의 성공을 탐내지 말라. 제럴딘 레이본 정직한 사람은 절대 속일 수 없다. 필 헬, 헬무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지 말라. 칼 아이칸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눠라. 스콧 맥닐리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칭찬하라. 마이클 아이즈노 현명한 사람들을 가까이 돌아 크리스 올브렉트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라 앨런 더쇼비츠 할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사이먼 쿠퍼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라 스티븐 스필버그 매일 아침 삶의 목표를 생각하며 일어나라. 아이제이아 토마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 제임스 캐시 페니 내일 아침 신문면에 나올 만한 일에 전념하라. 워렌 버핏 변화의 첫 걸음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루 거스노 성공하려면 이미 했던 일을 제대로 활용하라. 블레이크 로스 실수를 저지는 사람이라도 두 번째 기회를 줘라. 리처드 브랜슨 실수를 두려워 말고 계속 도전하라. 전 시몬즈 당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라. 크레이그 뉴마크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기술은 그 다음이다. 제리양 문제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진짜 프로다. 카를로스곤